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순구언니 박서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의 가이드라인 수익창출의 기본 이용규약 애드센스 규약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법을 지켜서 동영상을 만들었다 해도 유튜브에는 독자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유튜브에 올리면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채널이 삭제되거나 애드센스가 박탈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튜브의 파트너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수익창출의 기본, 이용규약 및 애드센스 프로그램의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잘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번 읽어보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방침을 위반한 경우 유튜브는 다음 중 몇 가지 또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에 대한 광고 표시 무효화 이것은 가장 가벼운 패널티로서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다른 패널티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동영상 하나만큼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애드센스 계정의 무효화 파트너 계약정지 즉 a 드센스를 박탈당하거나 구글 계정을 박탈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의 계정의 정지 또는 삭제 즉 채널이 갑자기 삭제되거나 내가 가진 모든 채널이 줄줄이 삭제되거나 위반사항이 없는 채널까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콘텐츠 위반입니다 이것은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누드라든지 선정적인 콘텐츠, 성적인 암시가 강한 콘텐츠는 올려서는 안 됩니다 성인물이라든가 비아그라 같은 것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그런 것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드 같은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꼭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올리면 에드센스를 박탈당하거나 잘못하지 않은 채널까지 다 삭제되거나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컨텐츠를 올려도 금방 삭제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선정적인 내용은 절대로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적이거나 공격적인 발언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나 폭력 그런 내용은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유해한 활동이나 위험한 활동을 선전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르면 금방 삭제되거나 채널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삭제되거나 AdSense가 삭제되는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다음은 메타 데이터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스팸 같은 건데요 해를 일으키는 또는 부정확한 미리보기 이미지, 제목, 태그 카테고리, 동영상의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제목 등은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은 상업적 이용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건데요. 상업적으로 등록된 것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그럴 때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적으로 등록된 것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권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적으로 등록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 3자의 콘텐츠를 동영상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에서 허가받은 권리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거나 권리 소유자에게서 얻은 상업적 이용에 대한 허가를 명시하면 서면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선정적인 내용, 폭력적인 내용, 위험한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특히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상업적인 이용과 관련하여 특히 더 엄격한 것은 방송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또는 음악이라던가 뮤직비디오 등은 절대로 다루지 마십시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올리면 금방 채널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보도 인용이라던가 인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뉴스 라든가 예능 방송에서 그 발언한 내용은 사실보도라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방송사에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음성만 따로 떼어내어서 그 사람이 발언한 내용만 잘라내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튜브는 방송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금방 삭제하기 때문에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TV 방송과 관련된 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꼭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뉴스나 예능 방송에서 발언 부분만 일부 잘라낸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은 완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에 해당된다면 인용한다는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유튜브에서도 받아들여 주지만 자칫 잘못되면 유튜브에서 삭제 조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TV 방송이나 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은 100% 창작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채널이 삭제되거나 애드센스를 박탈당하는 등 심각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초보자는 꼭 TV방송이나 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데요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하우를 제대로 배우면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회수를 높일 수 있으므로 노하우를 제대로 배워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동영상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위험한 동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조회수를 얻을 수 있으니 안일하게 위험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초보자들이 빠른 조회수 증과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 운영에 도움을 드리는 아이러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미라클 마케팅 컨설턴트 승구 언니 박사인이었습니다